안녕하십니까 6월 10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추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 3대지수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7월 금리 인상을 시사하자 국채금리 상승으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며 증시는 하락세에 힘이 실렸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증시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반영되며 낙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또한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지속적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유는 중국의 제로코로나 이슈가 부각되며 하락을 보였지만 드라이빙 시즌으로 인해 하락은 제한적인 모습이네요. 유럽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점진적인 금리 인상 계획을 발표하는 가운데 좀처럼 인플레이션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여전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연준은 9월까지 더욱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는 지속되고 있어서 증시 하방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들께서는 hts 화면번호 4 0 1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80%, 매도 20%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6%, 매도 94%로 압도적인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12%, 매도 88%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히 오늘은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시장은 오늘 결과 발표에 따라서 큰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2,000포인트와 12,6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119달러와 126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830달러에서 1,880달러 사이에